드디어 제 친구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. 어쩔 수가 없네요. 아, 근데 진짜 덥긴 더워. 그러니까 춤을 추자, 뭐라고 춤을 추자고, 세상의 이름을 춤을 추라고 춤을 추고 네, 바이 네 댄스! 웍 네이버 라 네이버 웍더 솔라 네이버 라 네이버 웍더 솔라 예! 솔라 네이버 웍더 소리라. 얘가 미쳐가지고요. 좀 멀리 떨어져야 될것 같네요. 그러면 안 돼. 아, 야, 이거... 이 힘들고 약 아까부터 왔다 갔다. 내려가이 우리가 안 올렸다. 고 이거... 라 어차피 다할거야구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볼만한 거는더 안쪽에 있는 박물관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한옥집 그리고 이제아이런 그 풍경들? 그리고 아까 전에 건너던, 저희 아까 전에 건넜던 네, 외나무, 외나무 다리? 원수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걸 표현해 볼수 있죠. 근데 진짜 풍경 자체는 좀 이쁜데, 여기 물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. 오케이. 자, 나 무서운 장 가서 먹어보자. 진짜 웃긴 건 뭐냐면, 이정표가좀발못됐어 그왜 잘못됐냐면 봐봐 구석 마을 여기 있어 있는 거 알겠어 어. 근데 구석사를 가는데 34.6km를 가야돼 34.6km <웃음> 34km? <웃음> 어 그리고 소수서원이 25km 25km 그치? 근데 관광안에서 50m 이게 단위가 통일해지지도 않았고 이게 이 정도 이 정도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살인들을 좀 보자 어... 그냥 무선 종식가 있고 무선 안인데 저거 먹을래? 1인당 1 0 0 0원이래어 네? 기까지 왔는데 안 먹고 갈수 없지? 그래. 그래. 아. 이거 네? 무서워 이소한검소하하구석 고구석. 고구석. 고구석. 고구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질의 첫 단은 우선 정질의 첫 단은 우리 집의 국물여 사실 어 우선 정지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 엄청 확 다르다, 우선만의 그, 뭔가 색별한있 잘먹고푸드잘먹고 근데 네. 한 사람을 바오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싸라고 먹잖아 이게 아마 그 유명 관광지에서 먹는 식사비라고하기도 사람을 네. 더 하고 네. 네. 더 하고 비도라고 해서 더비싸 이제 네. 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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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은 거는 투어 카드, 투 카드로 결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걸로 결제되나요? 또 어, 뜨거. 어. 우리에 피가 끓는.